자 아까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잖아 어? 손가락 잡아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왜 어? 야 뭐야 뭐야 뭐야 뭐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소리가 아니야 그게 아니+ 아니라 너가 너한테 그걸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가 자꾸 안, 말을 안 말을 안들어서 그런 거잖아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지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너한테는 배움이 되는 말이야. 그 말이 고마, 고마운 걸로 생각해야지. 왜, 너는 계속 하지마, 하지마. 라고 하는 거야? 너가 그리고 또그런 말을 할, 그럴 말을 할 거를 만, 만들었으면서 너가, 너, 너가, 너가 그러지 않게 했어야지. 왜 언니한테 그러는 거야? 언니는 무슨 나쁜 짓도 안 했어 근데 너가 언니한테 지금 야, 야, 그만! 잖아 그만 말해 나한테! 언니한테 그만 말하라고 응? 그럼 좋은 얘기도 안 말할게 아, 깃똑바로 자야지 어, 아빠, 어, 왜? 해리가 하러 네. 갈때리가 음. 그랬으면서 해리가 음. 이렇게 발로 했거든? 해리가 음. 그랬으면서 나한테 하지마, 화를 내고 차리 방금 안 했으면서 음, 지금 해리가밤 음. 늦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. 그래가지고 애기들은 낮잠을 자야 되는 일과 그런 거야. 지금? 정신이 혼미하고 지금 꿈속에서 지금 장태리는 지금 꿈속에서 놀고 있는거야 아니야 나 아직 눈 뜨고 있잖아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 정신이 자고 있는거야 아니야 그래 아, 정신 그 그래 척추 있는 정신 아, 그건 신경이고 신경. 밖에 안 보이는데 응, 지금 지금 꿈꾸고 있고 지금 얘가 지금 엄마 뭐해줘 물 옆에 있잖아 언니의 아, 뭐. 네, 언니, 어, 너, 언니. 난 엄마 커피인 줄 알았는데 어우, 너 무리야. 어. 야. <웃음> 점수 차리고 자. 어? 어, 시간 되면 <웃음> 밥상도 차리고. Good 나 되게 혼자 가는 것처럼 말안 봐? 그치? 엄마, 혼자서 되게 나 혼자서. 뭐가? 내가 되게 나쁜 소리는 없어. 잘해. 짜. 어. 아, 그러니까. <웃음>